좋은 아이디어인 것하고요 혼자서 너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, 같고요. 집에서는 흔히 버려질 수 있는 것이라서 아이가 재밌게 가지고 갈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아이고, 응, 좋아요. 모래놀이도 응. 응. 좋아하고, 애들 물놀이 좋아하는데, 다 그런 걸다 잘라 가지고 너무 간단해서 좋아요. 특별하게 뭐 이렇게 조하고 이런 게 아니고, 그냥 패티판만 끼우고 다니니까 여러 가지로 모양 가지고 뭐 집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하니까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이게 제일 매력인 거예요. 뚜껑을 통 쓰레기 많이 버리니까 어. 솔직히 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. 여러 여러 했었는데, 괜찮은 것 어. 같더라고요. 레알용품으로 이런 거를 만이 하는 것도 거을것같아가 냉장 맛있다. 냉장 맛있다. 냉장